<목소리> 잠을 깨려고 침대에서 빨리 나왔어요. 더 자고 싶기 전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눈뜨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냥냥이에요. 아침에 제 침대에 올라오는데, 뭐랄까, 그 잠의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냥냥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졸려요. 아침엔 따뜻한 차로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명상을 하면 졸릴 것 같았는데 의외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침에 특히 고관절 푸는 스트레칭을 하면 시원해요. 나중에 아침에 하기 좋은 스트레칭도 알려 드릴게요. 저는 원래 저녁에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앞으로 새벽에 써보게요. 새벽에 깨끗한 감성에서 오는 창작력이 좋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니까배가 너무 고파요생크림빵아침부터 먹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양심상 딸기랑 요거트를 먹습니다 전산에게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어요 인문학도인 음, 저한테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름 자기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1일차 미라클 모닝 성공 <웃음> 내일 가야 저는 일어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됐네, 됩니다. 헐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 안녕. 오늘은 둘째 날 아침이에요. <웃음> 너무, 너무 피곤하네요. 아직 일찍 자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 어제 1시에 잠들고 오늘 5시 한 7분에 일어났어요. 빨리 자는 습관도 아직 안든것 같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아직 든것 같지 않아서 여러모로 좀 피곤해요. 이게 습관이 얼른 들어야 될것 같아요. 습관을 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했는데 명상하면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급하게 차를 우려왔고 <웃음> 이제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고 책 읽으려고요. 솔직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든데 일어나서 책 읽고 이것저것 하는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그 희망찬 하루를 살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오늘도 미라클 모닝을 할수 있다. 똑같은 저의 루틴이 보기 지겨우실까봐 빠르게 지나갈게요. 너무 좋아서 카메라 들고 나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오후 4시가 되면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양양이랑 산책을 나와서 저도 같이 햇볕을 쐬요 아, 왜 자꾸 이상한 거 먹어 양아 일루와 안돼 안돼 이거봐 이거봐 양이 이거 뭐야 어? 야. 지금은 4시 54분이에요 음. 계속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아직 습관이 든게 아니어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자는 게 힘들어요. 일찍 일어나는 것 보다. 그래도 어늘은좀 일찍 자가지고 괜찮아요. 일어나야지. 이제 명상을 해보려고요. 말하고 명상하는 거 진짜 웃기네요. 명상하러 갈게요. 색깔이 이렇게 회색이랑 크림색이랑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조그마답니다. 엄마, 어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배가 엄청 고파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무화과 빵인가? 그거랑 토마토 주스를 먹을 거예요. 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뭐든 간에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모... 양양이 밤나오는 소리였어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글을 좀 쓰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유튜브 하면서 영상에서는 담기 어려운 좀 저의 생각들 그리고 일상 브이로거가 가장 힘든 것중 하나가 매번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 못한 저의 일상들을 블로그에 이제 글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 제 인생을 진짜 미라클하게 만들어 줄지 <웃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블로그를 쓰고 또 아침 7시 50분에 요가 첫 타임이에요 그래서 요가를 가는 걸로 오늘의 미라클 모닝은 마치겠습니다 양이는 밥 먹으면 꼭 언니한테 와요 아,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 이양양 오늘은 드디어 작심삼일을 4일차 되는 날입니다 확실히 저녁에 일찍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했어요 근데 오늘은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제 몸이 6시간 자야지 익숙한가봐요 그래서 오전 11시쯤 잠들었으니까 6시간 반 정도 잤어요 조금 더 일찍 잠드는 거를 한번 연습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네요 지난 3일 동안은 자고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잠못 자면 무거운 거 있죠?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평소대로 일어난 느낌 음. 약간 몸이 이젠 좀 익숙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졸립니다 <웃음> 안경이 너무 <웃음> 너무 현실 안경 <웃음> 4일차도 성공 이번 콘텐츠 촬영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결국 못 일어났어요 당황스럽게도 제 폰에 남아있는 건 5시 37분 핸드폰 화면 캡처본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늦잠을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미라클 모닝을 계속할 거예요. 뿅!